안녕 여러분 양경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얼굴 안 보이고 아이패드만 두고 영상을 시작을 하는데요. 제가 지금 교정을 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사실 좀 많이 아파요. 잇몸 수술까지 한 상태라서 얼굴 물골도 뭐 그렇고 얼굴좀 부었거든요. 오늘은 이제 손만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저번에 아이패드 언박싱 하면서 아이패드 잘쓰 편하면 제가 또 영상 만들어 볼게요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Watch My iPad입니다. iPad 사용하면서 제가 잘 사용하고 있는 아이템들과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앱들 그리고 제가 어떻게 iPad를 사용하는지까지 짧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익숙하신 제 iPad 케이스입니다. 그때 언박싱 할때 나왔던 iPad 케이스죠. 근데 뭔가 꼬질꼬질인것 같지 않나요? <웃음> 제 집에서 쓸 때는 먼지가 붙는다는 걸못 느꼈어요. 근데 제가 학교에 가니까 학생들도 많이 가져가서 사용을 하고 이제 먼지도 막 사람이 많으니까 붓기도 하다 보니까 더러웠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하고 그냥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거슬렸는데 뒤에도 보시면 먼지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 비싼 케이스를. 이렇게 쓰고 있네요. 제 아이패드 기종은 아이패드 11인치 3세대 제품이고 128기가 실버 색상입니다. 제 아이패드도 깐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가끔 아이패드를 까볼 때가 있는데 까면 또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아이패드 실버 색상입니다. 아, 너무 예뻐. 볼 때마다 예뻐. 제가 사용하고 있는 펜슬은 애플펜슬 2세대 제품입니다. 아이패드 프로는 2세대 제품과 호환이 가능하죠. 아이패드 펜슬과 관련된 아이템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번에 넬나에서 새로 나온 제품들을 제가 들고 와봤는데요. 첫 번째로 아이패드 펜슬 케이스 두 번째는 아이패드 펜슬 팁 커버입니다. 자, 먼저 펜슬 케이스부터 보여드리자면 약간 칫솔 보관함 같이 생긴 케이스인데요. 이 안에 색깔은 총네가지 종류가 있고 라벤더 색상, 다크그린 색상, 스카이 색상, 차콜 색상이 있습니다. 제가 받은 거는 다크그린 색상이고요. 실제로 화면에 나오는 것보다 조금 더 밝은 색상이에요. 되게 굉장히 예쁜 차분한 그린 색상이고요. 그리고 여기 펜슬이 들어가는 구멍이 8mm짜리와 10mm짜리가 있는데 스키니 레귤러로 구분을 하거든요. 저는 스키니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게 뭔 차이냐면 애플 펜슬에 실리콘 케이스를 껴서 사용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10mm가 제작이 되었고요. 펜슬에 별 케이스 없이 생으로 쓰신다면 8mm 선택하시면 딱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홀이 있어서 빼기 편합니다. 이 부분은 애플펜슬 1세대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이 뒤쪽에 충전 단자를 빼서 충전을 시키잖아요. 그럴 때이 충전 단자를 잃어버리기가 쉽대요. 이 구멍에다가 넣어서 보관을 하라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아이디어가 좋죠? 여기는 애플펜슬 팁 커버를 보관할 수 있는 다섯 개의 구멍이 있는데요. 이번에 넬나에서 같은 라인으로 나온 팁 커버를 저는 꼽아놨습니다. 총 다섯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여기 있네요. 그냥 넣어서 톡 꼽으면 톡 꼽힙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사용하시다가 어 이제 바꿀 때가 된것 같아 하면 잊지 않고 바로바로 바로 바꿀 수 있고 만약에 쓰다가 이게 빠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잃어버렸다 그러면 아뭐여분 있으니까 꽂으면 되죠. 아주 편합니다. 근데 이 케이스를 굳이 써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아이패드 위에다가 펜슬 꽂아 놓고 쓰면 되잖아. 저는 항상 아이패드를 가방에 넣어서 다녀요. 그래서 이제 펜슬을 여기 패드 위에다가 붙여놓고 가방에 넣으면 제가 가방에 짐이 많아가지고 맨날 펜슬만 빠지는 거예요. 자석이니까 아무래도 잘 떨어지겠죠? 잘못 꺼내다가 밖에 떨어뜨리면 하, 잃어버리기도 쉽잖아요. 이 케이스에다 넣고 다니면 그럴 일이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사이즈도 그렇게 크지 않은 한 칫솔 보관함 정도의 딱 사이즈라서 넣고 다니기에도 부담이 없고 오히려 저는 잃어버릴 바에는 조금 불편할 수 있더라도 케이스를 사용하는 게 현명한 것 같아서 요즘은 케이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여드릴 것은 이팁 커버입니다. 총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심플과 컬러 총 12개씩 들어있는 세트이고 심플에는 화이트 6개 그리고 투명 6개가 들어있고요. 컬러에는 각각 색별로 하나씩 해서 6개 들어있고 투명 6개가 들어있습니다. 취향에 맞게 색깔 골라서 사용하면 아주 좋은 아이템입니다. 저는 현재 투명 컬러를 이렇게 뽑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패드로 들어가보도록 할까요? 제 아이패드에 붙어있는 필름도 넬나 필름인데요. 이거 사용하면서 어떠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거 좋습니다. 화질 저하도 확실히 적고요. 종이 필름에 비해서 그리고 쓸 때도 사각사각 정말 잘 써줘요. 근데 단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이게 땀에 약해가지고 지금 보면 지문이 굉장히 많죠. 자주 닦아주는데도 손이 닿는 대로 지문이 묻어납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단점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그래도 저는 이 정도면 종이 필름에서는 거의 탑급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닦아야 될것 같네요. 너무 드럽네 원래 이렇게 깨끗한 필름입니다, 여러분. <웃음> 자, 제 아이패드는 이렇게 기본... 배경화면으로 되어 있고요. 다른 거는 별거 볼거 없어요. 그냥 핸드폰이랑 똑같고요. 아이패드에서만 하는 거 보면 루미큐브는 진짜 아이패드로 하면 짱! 친구들이랑 아이패드로 루미큐브 해봤는데 너무 재밌어요. 아이패드에서 문서 작업할 때 폴라리스 사용하고요. 나머지는 어도비 제가 사용하고 있어서 어도비 프로그램 써놨고 키노트는 가끔 그냥 굿노트 쓸때 필요하면 쓰는 편입니다. 다른 거는 별거 없고요. 그리고 아래는 제가 자주 쓰는 것들 고정시켜놨어요. 8개 고정시켜놨는데 별다를 거 없고 여기는 최근 썼던 거고 여기 두 개만 아이패드에서 처음 보는 앱일 텐데요. 프로크리에이트와 굿노트 앱입니다. 아이패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겐 굉장히 익숙한 앱일 테고 안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도 유명하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프로크리에이트는 유료 앱이고요.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하는 앱입니다. 그리고 굿노트도 유료 앱이고 필기 같은 거할때 다이어리 쓸때 사용하는 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앱은 굿노트입니다. 제가 굿노트로 필기를 하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원래는 팁커버를 사용하지 않고 생펜슬로 종이필름을 사용했었잖아요. 그럴 때이 팁이 마모가 얼마나 많이 되는지 그리고 필기감은 어떤지 굉장히 궁금해 하셨어요 그거 래서그 한번 해보고 팁커버를 끼고 종이필름에 쓸때 필기감은 어떤지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굿노트를 사용하는지도 보여드릴게요 11월 다이어리인데요 제가 오늘 날짜가 11월 7일입니다 일요일인데 지금 이틀 쓰고 하나도 안 썼어요 그래서 11월 다이어리 좀 쓰고 제가 7일 이후에 또 혹시라도 지금 일 잡혀있는 게 있으면 그런 거 미리 스케줄러 같이 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다이어리 쓰는 스타일이 어떠냐면 일단 스케줄러 같이 쭉 일정을 적고 그날 일정이 바뀌었으면 지우고 그날 또 일이 또뭐 있었으면 다이어리 또 추가해서 적고 이러거든요. 그 정도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먼저. 생펜슬을 종이 필름에 썼을 때 마모감은 어떤가? 약간 마모가 있기는 합니다. 제가 사용한 지 3개월 정도 됐는데요. 아예 마모가 없진 않아요. 그리고 이게 그냥 단순히 펜슬의 문제인지 아니면 이게 마모가 돼서 그런 건지 약간씩 연결이 끊길 때가 있어요. 쓰다 보면 바로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뚝뚝 끊겨서 써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가끔 어 이게 마모된 건가? 아니면 이게 펜슬이 이상한가? 라고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제가 한줄딱써 봤는데요. 보시면 생 펜슬로 썼을 때 약간 뻗침이 있어요 글씨에 이게 굿노트 자체의 문제이기도 해요 사실 약간씩 뻗침이 있습니다 글씨를 쓸때 근데 제가 이게 익숙해져가지고 크게 뻗침이 막 거슬리거나 하는 정도는 아닙니다 이것도 안 끼고 쓴 거거든요 근데 뻗침이 이제 요 정도? 이번에 한번 끼고 제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를 진짜 못쓰긴 하네요 그래서 사실 글씨 못써서 이 올가미 툴을 이용해서 항상 글씨 쓴 다음에 이렇게 옮겨줍니다 이 줄이 안 맞는다거나 하면 이렇게 옮겨주면서 글씨를 정리해주면 굉장히 편하죠 그리고 글씨 색을 바꾸고 싶을 땐 이렇게 선택해서 색상 저는 보라색 계열로 한번 바꿔볼게요. 확실히 글씨가 좀더 깔끔한 느낌이 안 드시나요? 제 글씨라서 제가 더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어요. 제가 전에 이렇게 썼던 것도 보여드리면 어딘가 뭔가 부드러움이 있어요. 되게 얘는 뭔가 내가 억지로 부드러움을 만들어내는 되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렇게 컨트롤이? 그래서 뭔가 좀더 이거 끼고 썼을 때 글씨가 더 마음에 듭니다. 소리도 비교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생펜슬은 사각사각 종이에다가 글씨 쓰는 것 같고요. 팁커버를 낀 상태에서 쓰면 거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이 필름에 제 옷깃이 스치는 소리만 들리거든요. 이게 장단점이 사실 있어요. 종이 펜슬을 쓸때 뭔가 사각사각 거리는 종이 소리가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생펜슬 쓰시는 게 훨씬 좋고요. 나는 마모되는 것도 싫고 조용하게 쓰고 싶다 하시면 팁커버 사용해서 시, 쓰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글씨를 뭔가 좀더 예쁘게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 팁커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펜슬로 쓰게 되면 내가 펜슬이 가 있는 그곳에 딱 그림이 그려지는 느낌이라면 팁커버를 끼면 약간 한 0.001초 정도 늦게 따라오는 느낌? 반응 속도가 좀 느린 느낌이라서 좀더 부드럽게 써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 취향에 따라서 고르시면 될것 같고 마지막으로 제가 팁 커버를 낀 채로 이렇게 다이어리를 마저 쓰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다이어리를 제가 써봤습니다. 1일부터 오늘까지는 있었던 일들로 썼고요. 나머지는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적어놨어요. 이렇게 해도 잘 보이나? 빛이 너무 강해가지고잘안 보이네. 뭔가 대단한 뭔가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오랜만에 이렇게 다이어리를 쓰니까 재밌네요. <웃음> 왓츠 m 마이 아이패드, 그리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패드 아이템들, 그리고 다이어리 쓰는 모습까지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나요? 다음에는 제가 또 다이어리만 쓰는 영상도 한번 들고 와 볼게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납시다. 안녕!